네, 예, 계속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식도의 팽창 현상에 대해서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아, 일단은 식도가 팽창이 되면 가슴이 좁 식도가 과도하게 팽창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위장과 식도 사이에 있는 어, 내용들 안 돼. 위식도 과략근이라고 요 위장, 바로 위에 여기, 요 부분에 있어요. 식도가 가장 심각하게 팽창이 되면 이 위식도 과략근은 또 강제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위산이 막 치고 올라오는 수도 생기고 그러면서 막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과 또 목도 막가막 끼인 막막 듯한 막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또 폐하고 그 폐 운동도 막 방해를 해요. 그래서 막 여기가 전체가 탁탁 하막등도 아프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두 가지예요. 가스를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뽑아낼 것인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서 압력을 떨어뜨릴 것인가. 되게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위장과 창자 쪽으로 가스를 강제적으로 내린다라는 거죠.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게 빠른 시간에, 확, 딱 5분 만에 이렇게 해결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부분은, 그, 요앞동영상 동일해요. 어, 일단 서서 왼쪽 다리고, 그냥 서 있는 것 자체로도, 가스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당하는 것과 막연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좀 괜찮은데, 어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서 있으면 좀 답답함이 없어진다라는 거. 그렇다고 서 있는 게 여러분들의 치료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어떤 그 위기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지. 그걸 계속 그 방법을 취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치료하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계속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성설사, 방기정상 가스 실금정상으로 막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면 이제 돌아오는 길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가스 실금이 진짜 치료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 기간이, 가스 실금 있으신 분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진짜 가스실금 치료되신 분들도 몇분 계셨어요. 지금 하여튼 제가 동는분 중에 또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가스실금 있으신 분들은 지 혼자 치료하기 어렵겠다, 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이분들 진짜 어떻게 도와드리긴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세미나 같은 거 참석하시고, 뭐 전화 상담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하라 말하나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예, 하여튼 그래. 제제 입장을 좀 이해해 예, 주세요. 일단 은 식도를 하여튼 가스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도 에 있는 가스를 위장으로 끌어 내리려면 허리를 좀 숙여도 내려가고 그죠 허리를 좀 숙여도 내려가고 일어서서 왼쪽 다리로 짝다리를 짚고 있어도 내려가고 아 그냥 양다리를 다 짚고 있어도 내려가요. 힘이 가는 곳에 가스가 간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내려갑니다. 이 이거는 진리예요 내려갑니다. 아, 이건 그냥 과학적인 현상이야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범, 반드시 내려갑니다. 일단 잠깐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 놓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방법만 취하면 안 된다는 라거야 그죠? 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가스가 올라오는 동작도 이 아픈 동작에서 여러분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요동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아, 요동영상만 나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게아니에 여러분들은 이 모든 동영상태를 다 들으셔야 돼요. 연구하는 자세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명치동식 뭐 후두염, 체기 설사, 가스, 실험, 이게 다한통 속의 병이라고 해야 죠한통 속의 병이기 때문에 가스 이동 흐름과 혈액의 이동 흐름과 운동 방법이 거의 동일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내한테 맞는 동영상만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 이 사람들도 하, 근데 동영상 다 보기는 싫다 이거야 다 보기는 귀찮고 치료는 되고 싶고 시험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시험 방법 없는 걸 내가 어떻게 가르쳐줘 하여튼, 다 보세요, 그냥. 다 여러분하고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응? 모든 동영상이 여러분 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응? 그 식도에 있는 건, 일단은, 어떤 이유에서든 식도에서 못올라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폐가 짝짝이라서 못 올라올 수도 있고, 혹은 식도로, 식도에서 이 아래 턱, 이앞 두개골 쪽으로 오는 혈관이 너무 약해져서 가스를 운동량이 너무 떨어져서 가스를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요. 요인은 딱두 가지야. 오른쪽 폐 왼쪽 폐가 높이가 짝짝이다. 오른쪽 폐가 떨어졌거나 왼쪽 폐가 떨어졌거나 혹은 양쪽 폐가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위장에서 식도를 타고 여기 앞면, 아래턱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래턱이 식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식도가 위장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력을 겪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부정교합 이빨을 이렇게 다물었는데 앞니가 안 다물어요 저도 부정교합이에요 부정교합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이안목 근육이 굉장히 소실되어 있는 없어요. 안목 근육이 없어이 가슴 이쪽도 갈비뼈 확 보이고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래 턱을 움직이면 위장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래 턱을 움직이면 위장에서 피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작활동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때 꼭꼭 씹어 먹는 게왜 중요한가 하니까 위장에 몰리는 피를 자꾸 분산을 시켜주는 거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피가 올라오면 가스도 같이 따라 올라와요. 여러분들 내가 어,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그 어. 이제 하여튼 두 가지 방법을 대처를 마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너무 답답하다. 여기가 답답하다. 일단은, 첫 번째는 폐를 수축을 시켜야 돼. 폐를 어떻게 수축시켜야여요분 폐를 수축시키는 방법 알거 아니에요? 팔을 막 흔들다.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흔들면, 아직, 여러분, 낮에 착용하는 모래주머니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죠? 어. 하여튼, 모래주머니를 못 착용했으니까, 물병을 들어. 뭐, 하나 1.5L니까, 리 1.5L 들는 얘기 안할 테니까, 500ml라도, 아니면, 정의 없으면, 책이라도 두번 들고, 양쪽에 책을 들고, 일단 폐를 수축시켜요. 일단 똑같은 무게로 시작해요. 머리도 흔들고, 그럼 트림이 나오기 시작할 거요 트림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트림이 나온다라는 거는 식도에 있던 가스가 조금이라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압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일어서서 할 수도 있어요. 일어서서 할 수도 있어요. 일어서서도 머리를 흔들고, 그죠? 왼쪽 다리에 힘좀 주고, 짝다리 좀쥐고 이렇게, 서서 막, 트림 몇번 하고 나면, 이 압박감이, 이제, 이제, 가스 길이 여기 열리면서, 피가 이제 막 올라오면서, 피가 올라온다라는 거, 가스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식도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자발 운동을 해줬기 때문에, 쳐져있던 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이 똑같은 무게를 똑같이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그이 앞번 동영상에서 얼굴의 좌우 비례칭 찾아야 된다. 폐의 좌우 비대칭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 그죠? 그 동영상 보셔야 돼요. 보시고, 나는 어느 쪽에 좌우 비대칭이 발견했나. 만약에 오른쪽에, 오른쪽 폐가 커져 있고 내려앉았다. 오른쪽 라인이 내려앉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해주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쳐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한 10번이고 20번 더 흔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폐가 이렇게 들리면서 왼쪽 폐와 높이가 똑같아져요 그러면 가스가 더잘 더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오른쪽 라인이 내려 앉아 있거나 오른쪽 폐가 커져 있는 분은 오른팔을 더 많이 흔들고 왼쪽 라인이 내려 앉아 있거나 왼쪽 폐가 더 커져 있는 분은 왼쪽 팔을 더 많이 흔들어 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양쪽 폐가 다 내려 앉았다 그러면서 위장이 가스가 안 나온다 이럴 때는 똑같이 흔들어주면 돼, 똑같이, 그죠? 어. 그,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못 찾아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스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죠? 하. 여러분들이 위자, 그 식도에 빵빵한 거를 최대한 가슴이 답답한 것을 사전에 아예 차단을 하고 싶으면 대처법을 하는 거 차전에 차단을 하고 싶으면 그 여러분 앞니빨 앞니빨, 어금니를 잡고 이렇게 딱딱거리면 어금니는 마모가 돼요 그 여러분들 평상시 앞니빨을 잘안 쓰기 때문에 앞니빨은 뭐 사과 같은 거를 깨물 때나 아주 이럴 때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니빨 어금니에 비해서 앞니빨을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특히 또 여러분들 부정교합이 많기 때문에 앞니빨 자체가 안 부닥쳐 그 인위적으로 이제 부정교합이신 분들은 정교합으로 만드는 게 더. 아요데 이제 아래턱이 이 뒤쪽으로 그러니까 부정교합인 사람들이 윗니는 앞으로 나와 있고 아래니는 뒤쪽으로 밀려 있거든요. 이렇게 억음니를 담으러 보면 안 맞아, 안 맞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뒤로 떨어져 있다라는 건 식도도 밑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식도도 그만큼 밑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하수라는 말이 죠 위하수. 위가 떨어졌다. 위가 가만히 있 떨어지겠습니까? 위장은 식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식도가 길어지면서, 식도가 내려앉으면서 위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하수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니까이 아랫턱을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는. 근데 계속 이렇게 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움직이시면 덜 힘들어. 제가 이 예전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기에 걸리고 싫으면 이빨을 하나, 둘, 셋, 넷, 한숨을 이렇게 가볍게 쉬어져라. 이거 중요한 행동인데 여러분들 이게 사스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한숨을 가볍게 아주 편안하게 블랙 사이드. 한숨이 나와요. 이빨을 네번 하다 보면 폐가 움직이면서, 식도가 움직이면서, 탄숨이 지가 알아서 나와. 하나, 둘, 셋, 넷. 숨이, 날숨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라. 이러면. 일부러 바람을 세게 안 불어도 돼. 여러분들 자꾸 바람을 세게 불어야 돼. 세게 불어야 돼.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세게, 가끔씩은 세게 불 때가 있어요. 이제 가스가 너무 안 올라올 때는. 어쩔 수 없어. 막 강하게 몇번불어놨어요 살려내야 되니까, 그때는 강하게 볼 때, 평상시에는 계속 그렇게 세게 볼면, 여러분들 결국은 이상해져 버려요, 몸이. 폐가 너무 수축이 돼갖고, 몸이, 컨디션이 더 나빠져 버려요. 평상시에는 가볍게, 일정하게 유지를 해준다, 이렇게, 에? 유지해준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그러니까, 그 유지를 해주려면,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의 40%는, 이 컨디션 조절에 40%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라거예요 여러분 20%만 갖고 여러분 병에 치료할 수가 없어요. 40% 꼭 쓰세요. 나머지 60%로만 살아가세요. 건강이요. 세상 어떤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알면서도 안 되죠?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받아들일까 말까, 받아들일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일 텐데, 제 말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40%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다리 동작하고, 또요 앞동, 앞동형, 그 명치 빵빵 하는 것도 명치 통증도 꼭 들어줘요. 허리 동작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예? 네? 가스를 끌어내리려고 허리를 이렇게 하든가, 왼쪽 다리하고, 얘가 설명, 차! 세부적인 거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아는 만큼 치료하기가 쉽다. 아는 만큼. 모르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맨날 아프고. 그죠? 그러니까 가슴 타는 걸 최대한 막고 싶다면 하 평상시에 이빨을 습관적으로 앞니빨을 자 이거 뭐네번 한번 규칙 안정해도 괜찮아. 그냥 습관적으로 앞니빨. 앞니빨만 자꾸 하 보면 앞니빨이 약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이 아플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 송곳니가 있어. 송곳니 오른쪽 송곳니, 손곤리, 왼쪽 송곳니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도 좀 하다가 왼쪽으로도 좀 하다가 오른쪽으로 오른쪽 송곳니와 아랫 니빨을 부딪히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흔들고 뭐 컴퓨터 일을 한다. 자판을 두드리면서 이 머리 흔들어지는거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요 사실은 머리를 너무 흔들어도 가스가 위장에서 너무 올라와요. 너무 올라오는데, 위장에서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가스 양과 식도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가스 양이 얼추 비슷하면 여러분들이 답답한 게 없죠. 근데 위장에서 올라오는 가스 양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게 너무 없으면, 부족하면 이제, 압력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 흔들어 주는 거는 규칙적으로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여튼 생각나시면 하세요. 10분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주는 게 돼요. 한 10번 정도라다 이렇게. 그러면 이이배 쪽에 있던 피가 이렇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올라와요. 대신에 이빨 딱딱은 자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시간 없이나 그냥 할수 있으면 그냥 자꾸 하세요. 하루 종일 그 쉬지도 않고 하면 이빨이 완전히 망가지겠죠. 근데 앞니빨은 제가요 몇년 동안 해봤는데 앞니빨 손상은 거의 안 일어나요. 근데 너무 심하게 하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또 나중에 나한테 또 따지지 마세요. 책임지라고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지간히 해도 괜찮아. 뭐 5분에 한 번씩 한 10번씩 해준다 5분에 한 번씩 해준다 이렇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막한 시간 지나가 버려요 까먹어 버려요 까먹어 버려요 그 나는 생각날 때마다 해준다 이게 좋은 거야 사실은 컴퓨터 하다가 아 뭔가 좀 가슴이 답답해진다 신호가 딱 오거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 처음에 머리도 막 목에 힘빠지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하루에 여러분들 한 20번에서 30번, 많게는 50번에서 100번 정도, 이제 처음부터 100번 하면 여러분들이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처음에는 한 30번 정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세요. 이거 힘든 거 아니야. 네? 이빨 닦을 때나 화장실 갈 때, 손 씻을 때나. 이거 해주면 뒷들미, 뒷목 아픈 현상 자체가 없어져요. 뒤골 땡기는 것도 없어져요. 가스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머리 흔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해주면서 이빨 닦다 해주는 게 식도에 있는 가스를 조금이라도 더잘 순적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전에 그 며칠 전에 올린 동영상 중에 제가 자기 전에 자기 직전에 이거 해주라는 얘기 있으세요. 아래 턱을 손바닥에 딱 대고, 손바닥을 딱 고정시키고, 입을, 이거 한 다섯 번 정도 해주면, 가스가 잘 나와요. 자기 직전에 이거 한 다섯 번 정도 해주면, 가스가 진짜 잘 나와요. 이거 너무 심하게 해주면 잇몸이, 잇몸에 피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잇몸이 막 부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 이거, 이거 두번 정도 해도 피가 너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한번 해준다든가 아니면 한번할때한두번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세번 정도, 한6회 정도 해준다, 이런 생각 하면 그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해주시면 잇몸이 부어요. 그러면 일단은 며칠 동안 이, 이거는 못하게 되는 거야. 며칠 좀 쉬어야 돼. 후퇴해야 돼. 그죠? 예. 네. 그리고 좌우 비대칭이 발생 되신 분들은 자꾸 오른쪽 라인이 내려앉았거나 오른쪽 폐가 커져서 내려앉았던 분들은 습관적으로 오른팔을 더 많이 흔들어야 된다. 왼쪽 라인은 왼팔을 더 많이 흔들어야 된다. 물론 같이 흔들기도 해야 된다. 근데 비율을 2대8, 3대7 정도로 폐가 커져 있는 부분을 쪽더 많이 흔들어 줘야 된다는 라걸꼭 기억하세요 그게 이 폐의 높낮이가 짝짝이기 때문에 가스가 식도에서 호흡기로못 빠져나오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빨을 딱딱 그리는 거예요 제가 뭐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스가 조금이라도 빠져나오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빠져나오고 있으면 컨디션이 일순간에 확 나가버린다. 컨디션이 확 무너진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주 줄어드는 거예요. 또 팔도 이제 습관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이빨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밥 먹을 때뭐한번 씹으면 한한 한 숟가락 먹고 한백번 정도 씹어. 근데 그게 충분할 것 같죠? 하루 세끼 먹고 그거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열심히 씹으면 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식사할 때 이빨을 씹는다. 이거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건강이 차츰차츰 무너져가는 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한숨을 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빨만 딱딱거리고, 한숨이나 바람을 불어 주지 않으면 자꾸 목에 가스가 붙어 버려요 그러면 목감기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한숨 쉬는 게 어려우면 매번 해주고 바람 을한 번씩 불어 주세요 약하 아주 약하게 그래? 자, 그렇게 해야만이 아, 어, 이 식도가 빵빵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팔 흔들어주는 야 무조건 많이 흔들어주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된다. 병들기 좋다 그러니까 막 병을 막 하루 종일 해갖고 몸살 걸려뿌리고막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팔 부러졌다는 분들 있 어떤 학생 하나 팔 부러졌다는 그 학생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참 팔이 부러졌으면 그래 잘됐다 열심히 했는 결과지. 뭐, 그 학생, 그 학생은 자주 체하다가, 어, 물병 들으면서 이제 체기가 없어진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니까, 러 너무 많이 해주라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해주면 가스가 너무 올라와서, 이 식도까지 너무 올라와서 막 여러분들이 감당이 못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이 텀을, 주기를 내가 10분에 한 번씩 할 것인가, 15분에 한 번씩 할 것인가, 혹은 너무 올라온다 싶으면, 길게 가야 돼요. 30분에 한 번씩. 그만큼 30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분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좋으신 분들이야. 뭐딱 좋다 이렇게 보기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배치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빨 잘 해주세요.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줘야 돼. 생각날 때마다 머리는 계속 흔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후, <웃음>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